잘 지내고 있느냐? 난잘 지내고 있다. 나보다 한참 나이 많은 지아비를 모시면서도 정실부인이 아닌 호실로 들어왔어도 잘 지내고 있으니 너무 자책하지 말거라. 내가 잘 지내고 있는 만큼 너도 잘 지내야만 한다. 너만큼은 잘 지내야만 한다. 이 모든 삶, 너로 인해 세상을 알게 되었다. 너가 내 세상이 되었다. 보고 싶구나. 너무나. 보고 싶구나 이토록 아름다운 너에게 난 어찌하여 이런 상처만 남긴 건지 미안하다 못난 이로 못난 주인을 만나게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. 난내 정해진 삶을 벗어나 다른 삶을 살고 싶었다. 거짓으로 삶을 살 수는 없었다. 넌 내게 연정이었고 욕망이었다. 너가 나로 인해 무슨 고초를 당하진 않았을지 걱정이 되는구나. 너가 잘 지내는 것만 알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. 그 일이 있으나 가문과 연이 끊어진 지 오래고 이제 어디서도 너에 대해 물어보지도 못하게 되었으니 나, 길을 잃은 승냥이와도 같다. 모든 게다 돌아갔으면 좋겠다. 우리가 서로 연정을 놔두던 그때로 돌아갔으면 나를 미워하거라. 너의 잘못이 아니다. 널 지키지 못한 내 잘못이다. 너에게서 도망간 나를 미워하고 스스로 자책은 하지 말거라. 네가 나의 하인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나의 인생은 하늘과 땅이 뒤바뀌었다. 네가 나의 하늘이자 땅이 되었다. 이제 너 없이는 살 수가 없다. 난 이제 양반집 교수도 그 누구의 아내도 아니. 너의 정인이 되어. 이 모든 삶을 끝내려 한다. 애정한다. 선이야. 너를 애정했다. 다음 생이 있다면 네가 항상 품고 다니던 그 누리개로 살고 싶구나. 애정한다. 해정